안녕하십니까 1위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물고기를 잡아볼 장소는 바로 시골 하천인데요 이 시골 하천에는 이렇게 수초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수초 지대를 공략했을 때 어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리... 자 갑니다 어우 저기까지 있는데 이거 아이, 는 아, 그러니까. 오, 뭐야? 뭐야? 야. 뭐야? 야... 쓰셨는데... 붕어... 조금 쓰셨는데... 붕어. 붕어가... 와... 대박이다. 대박, 손바닥만한 붕어 같죠? 야... 와... 붕어예요 붕어, 손바닥만한 붕어... 와... 이건 뭐지? 아이, 피라미네, 피라미... 피라미 친구? 뭐? 불 붕어 여기 숨어 붕어 있어. 붕어야. <웃음> 어붕어니다 붕어. 와 붕어. 갑니다. 어. 머리 엄청 지마네. 어디 봅시다. 오 붕어. 뭐야? 또 붕어야? <웃음> 야 붕어예요 붕어 야또 붕어가 잡혔네 <웃음> 대박이다 대박 어, 그래도 사이즈가 괜찮네요 <웃음> 좀 작긴 해요 어, 뭐, 엄청 거대한 붕어가 아니지만 족대로 잡을 수 있기에는 딱 어, 적당하게 붕어입니다 <웃음> 뭐야? <웃음> <웃음> 뭐야? 야. 얘는 한쪽 눈이 에... 없는데? 이거 봐요. 한쪽 눈이 없어요. 이게 왜 이러지? 한쪽 눈이 없어요, 여러분들. 그러네. 기형인가? 어, 그러게. 오, 어 뭐야? 오 뭐야? 허접했는데? <웃음> 오오 이거 뭐야? 와오 붕어예요 붕어 맞죠? 붕어 아닌 것같아 붕어 아니에요? 이거 뭐냐? 왜 이렇게 날렵하게 생겼냐? 맞죠 아빠? 음. 뭐지? 붕어 참붕어 아니에요 참붕어? 이게 좀 약간 <웃음> 날렵하게 생긴 거. 저것도 똑같은데. 예? 음. 이 뭐야? 이거도 아니지? 어. 이거도 아니는데? 뭐지? 희한하네? 정체를 잘 모르겠네요? 어. 오, 되게 날렵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되게 희한하게 생겼다 맞죠? 어. 그러게요? 얘 뭐지? 잘 모르겠네 뭐야? 와, 사이즈가 괜찮은 붕어. 돌고기도 있어. 어, 돌고기가 다 있네? 거들차 냐니야 아, 돌, 어, 아니야. 아니야. 야, 돌고기, 돌고기. <웃음> 야, 붕어, 사이즈. 크으, 예쁘네. 붕어, 안녕? <웃음> 와, 붕어. 됐습니다 접시자 앞에까지 그렇지. 어, 오 뭐야 이야 뭐야 저런건 뭐지? 와 붕어 사이즈 동사리 동사리 동살이가와 붕어 좀큰 사이즈 나왔다 지금까지 잡은 것 중에 제일 큽니다 와. 야 대박이야 와 붕어이다 붕어 와 대박이다 오, 하, 하, 하. 하, 하, 하. 여기 있어요. 오 크다. 하하하하하 하. 여기어요 어? 오 크다. 뭐야? 뭐야? 봐, 여기 봐. 오, 와. 야, 뭐야? 야, 사이즈 큰 붕어 두 마리. 야, 무슨 족대로 붕어를 마릿수로 잡냐 나는? 됐어요. 무들어가는거 뭐 같아요. 아빠. 게이 어, 가까이, 가까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초. 어디 봐요? 오! 와지 뭐야? 뭐야? 와이 정도면 여러분들 괜찮은 사이즈 붕어 아닌가요? 손 바닥만 한데. 궁어? 와! 야, 진짜 큰게거 나오네. 야, 대박이다. 와, 어마어마합니다. 진짜 어마어마해. 갑니다. 족대로 붕어를 이렇게 많이 잡을 줄이야. 들어보세요. 아이고, 새끼가 나왔네요. 뭐야? 귀요미 <웃음> 붕어들입니다. 귀요미 붕어들. 이제 너무 큰거 잡아가지고 다 귀엽게 생겼어. 여기서부터 끝에 붙어 쓰셔야 되는 거지. 오, 뭐야 뭐야 뭐야 뭐야. 어우 아, 나갔어 이거. 뭐잘 어, 돼. 어우 시. 뭔데 뭔데. 와 아, 엄청 큰게 들어왔는데. 컵? 어. 오. 오 이거다 보다 붕어. 우와. 이야. 이야 붕어 붕어. 두 마리 두 마리 야 대박이다 <웃음> 여기 적대질 하면 붕어가 잡혀 <웃음> 와오두 오. <웃음> 마리 야 붕어 두 마리가 야. 와 귀여운 붕어 어 여기 돌이 있다. 와 오우 있을 것 같아요 오 뭐야 뭐야? 오, 오 뭐야? 야. 야 뭐야? 야 끝까지 나온다 끝까지 와족대질할 때마다 끝까지 나옵니다 끝까지 와 대박이다 동사리 뚝지야 뚝지야 뚝지야 너 깨알같이 나온다 <웃음> 내가 볼때너한 두세 마리 잡힌 것 같아 <웃음> 조심히 가, 뚝지야. 뭔가 배가 빵꾸 아니야? 자, 와. 붕어가 이렇게 많습니다, 여기. 와. 자, 오늘 잡은 붕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<웃음> 많다. 오, 많는데요 와. <웃음> 야, 이게 몇 마리야? <웃음> 많다, 많다. 뭐, 계속 나와요? 아니라고 <웃음> 네 오. 자, 우리 붕어. 붕어, 아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떤 녀석들. 야, 이거는 사이즈가 꽤 크다. 엄청 크다. 손바닥 먹은 사이즈. 야, 나머지는 약간 그 도친 개친이긴 한데, 양이 엄청 많아요. <웃음> 이거 봐요. 양이 엄청 많습니다. 와, 대박입니다. 야, 우리 붕어들이에요. 와. 정말 새끼 붕어도 있고, 엄청 큰 붕어도 있습니다. 와. 야, 이 녀석은 좀 크다. 와, 족대로 잡은 것 지금 꽤 큽니다. 와. 오늘 성과가 너무 좋네요 디디!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